업체소리.. 아아 뭐, 아, 뭐야 나왜왜 왜 다들 그거 하는지가 했네! 나왜 유치원아 했네! 덕분에 기가 트였다. 이제 사플 자신 있다! 아무튼 접혀있는 모습임. 아노비스 신선에 진입한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과학의 진실을 밝혀줄 거야 음, 이요 중... 4, 3, 2, 1 공격을 시작해 뭐야 씨발 이거 이 타플레스 이게 비켜봐 허들갑딸거 없어 음, <목> 내가 피해를 복구시켜주지 미친 새끼야. 아나, 음, 해도 나 혼자 일하는데 못한... 메루시 계속 미도우한테 붙어있어. 나 아직 난주가 어 이건 나 혼자 일하면 답이 없어. 이게 나 미시와의 터치. 아, 씨, 진짜. 아, 위도우, 빼. 배 응. 더 잘할 수 있어. 밖에 안테 집사들끼리 유추하는 거 웃긴데? 박경한테 집사들끼리 유추하는 거 웃긴데? 아... 왜 저렇게 뇌절하는 걸까 진짜... 다 그래도 어, 아니니까. 어, 바티스트 존나 씨... 와, 존나 긍정적인 새끼였네. 레드 아직 제약이 장황이 아니니까 이런 소리가 나와 이 새끼만. 아 진짜. 용진 표를 남겨뭐 라인이 뒤로 할생각으 해..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다 뒤지는데. 나이스 아 <Gee> 아아 제대로 놀아보자. 마, 겠 <특 jakieś> 없지, 소리... 뭐. 아, 아, 뭐야? 나 왜? 왜 다들 그거 하는지가 했네. 나왜 유추 하나 했네. 아, 그런 거였어. 아, 난 또... 어? 아이, 난또왜 유추 하나 했지? 어? 덕분에 기가 트였다. 이제 사플 자신 있다! 아 몰랐네. 와한 라운드를 한라운드를 소리만 들려줬어. 아 개웃기네 진짜. 저기 내가 있는 한 아무도 죽지 않는다. <웃음> 아 진짜 개웃기네. 애들은 불사장치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틀림없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 제대로 놀아보자 오오오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사풀 장인이 되었습니다.